ISTJ는 평소엔 급발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하지만 썸탈때 ISTJ도 급발진하는 몇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썸 상대 앞에 새로운 경쟁 상대가 나타났을 때입니다. 경쟁자가 없을 땐 옆에서 이그라이 모드로 지그시 관찰합니다. 하지만 경쟁자가 생기면 위기감을 느끼고 좀더 빠르게 행동에 옮깁니다. ISTJ의 행동을 촉구하려고 질투 유발 작전을 활용하라는 건 아닙니다.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, ISTJ가 즉각 반응하기 때문입니다. 만약 일런 상황을 연출한 것이 다면 ISTJ는 정둑기을 느낄 것입니다 i s t j 월 Bonin Dung Fan y y u n g s n Vlog, ASMR Dung, Total n e g Benefit Yul n u l l s u t s u b n a d u c u k s